안녕하세요 달개덕TV입니다 오늘은 여기 여주로 기촌을 해서 농촌 민박을 운영하고 계신 두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지금 딱 여름철이어서 민박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정보 전달 겸 그리고 기촌을 하시게 된 계기랑 이것저것 여쭤보러 왔어요. 지금 직접 왔는데 산속에 민박이 이렇게 있는데 와 너무 독립된 공간이어서 놀랐거든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두 분의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들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습니다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여주로 귀촌을 네. 하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여주 온 지는 네. 네, 한 20년에서 25년 전에 왔는데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귀촌 그것도 그렇고 특별한 거는 이제 원래 조경 업을하는 농장이었는데 네. 민박으로 하게 된 거는 한 3, 4년 정도밖에 안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계속 하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주변 겸또뭐 지인들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여주도 지금 <웃음>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조경업을 뭐 현재까지 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20년에서 한 25년 그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 농장이 네. 그 보시다시피 나무 목이 수목으로 원래 시작한 농장이에요. 이게 뭐 따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수목이 많이 기존에 있던 데라 그걸 조금 변형을 해갖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계속 발전을 하고 그 좋은 환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분 여주에 연구가 없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구도 없으신 여주로 기촌을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네. 조경을 하다 보니까 또뭐 면적도 필요하고 또뭐 여러 가지에서 다른 데도 알아보고 이러다가 네. 주변에 그 지인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됐죠.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이렇게 변했는데 여하튼 뭐 쉽지가 않았네요 <웃음> 지금 여기가 규모가 어느정도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평수는 전체적으로 뭐 거의 한 10만평 10만평 예,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10만평의 땅을 구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조경을 하게 되면 기본이 그 당시에 농장을 하게 되면 만오천평이라는 규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15, 수목, 만오천평 땅은 있어야 되고 그, 관상수 같은 경우에, 뭐, 한, 삼천주, 뭐, 그 정도가 돼야 면허를 낼수 있는 기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려고, 이제 토지도 구입을 하고, 또 나무도 심고,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십만 평을 다 구입하신 게 아니고, 조금 작게 구입을 하셨다가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뭐, 다 구입한 건 아니고 면허 조건에만 갖추려고 그냥 그 정도만 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하고 차츰 차츰 이제 조금씩 넓혀가면서 이게 좀 면제이 늘어난 거죠. 어머님은 지금 생활하시는 거 불편함은 없으세요? 어, 불편한 것도 있죠,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산다고 뭐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가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음. 영착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거는 뭐 특별히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를 자주 뭐 처음에 땅을 구입하고 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심고 뭐 그러는 과정이 길고 그리고 계속 여기 와서 상주한 게 아니라 뭐, 계절마다도 뭐 또, 바꿀지게 왔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건물 지면서 이제 조금 자주 오게 되고, 요번에 이제 민박하면서 이제 거의 상주를 하게 된 거죠. 아프다, 이 계획. 계획은요? 네. 아, 이게 뭐, 꿈이라고 할까? 이젠 뭐, 나 60이 넘어서 꿈이라고 하긴 그랬는데, 음. 과거에 이제, 그, 계획을 하길 농장에서 저는 이제 이것만 제이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농장을 지금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잘 시켜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제 마련해서 누구나 와서 편히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동식물 관련 그런 그 농장으로서 음. 앞으로도 뭐 10년이 걸리더라도 네. 좀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음. 그래서 좋은 명소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 명소로 네. 아. 두 분처럼 지금 기농기촌을 혹시나 5년, 10년 뒤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두 분처럼 미리 땅을 선정을 해두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면 멋진 곳으로 기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더 생기시면 두분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구독자분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연락 오시면 그렇죠. 그 뭐, 아는 거는 네, 많지 않지만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그렇죠. 해드릴 해, 해수 있습니다. 예, 아. 네, 그건 뭐, 해드릴 수 있다. <웃음> 네, 들으셨죠? 조언해주실 수 있으시다니까. 그리고 여기 민박 묵으시면서 정보도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여기가 산속의 사냥목장이잖아요. 예. 유사냥은 지금 열대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알파카도 이제 그것도 올 거라고 하던데 어, 그러면 체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유산양은 여기서 이제 우유를 생기면은 네.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해서 그 그거를 오는 그 체험객들하고 네. 같이 여기서 체험을 하는거죠 네 사냥 체험도 할수 있고 곧 알파카도 온다고 해요 하루 쯤이면 사냥과 알파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과 같이 오시면 체험할 거리가 많고 그리고 숙박도 할수 있으니까 1석2조인것 같아요 여기 한번 놀러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아유, 놀러 고맙습니다. 오시는 분들 오시면 함께 반갑게 맞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